여기는 달리 공항이고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짜잔! 저희는 우붓으로 갑니다. j a p a e 야 Korean. 아저씨 운전하면서 핸드폰 보는 스킬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니까. 저희 택시기사님이 운전을 엄청 격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 그게 우리의 차이다 도착했습니다 우와 음. Deeping, d p o o I have your signature, please. 여러분 r 희는체 o 인 n 했고요. 웰컴 드 check 습니다 a n 짠. r w e l c o 와 e 박이다진 e 우리 그때 r a 그때 거기 갔 d a 해와달? 응 해와달. d Ta-da! Ta-da! a d t a a a a t t a t t a t t a t t t t d a a t t d a 근데 그런 약간 자연와 <웃음> 와. Thank y o mm -hmm. 9.30? a t h e a m e of your room? t u f o r a e y e a h 여러분 첫 번째 숙소인데요. 이렇게 베드가 있고 아 여기 저희 첫날에 잠만 자야 되는 숙소인데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요렇게 욕조가 있어가지고, 베스방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화장실. 그리고 이건 저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편집을 다 끝냈거든요. 밥 먹으러 나가기 전에 렌더링을 돌려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욕조 다니는 거는. 이 사진 한 장으로 내 버블을 담아내겠다 에이 거짓말. 밥 먹으러 갈 건데요.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하려고요. 발리니스 홈, 쿠킹, 레스토랑. 얘의 고랭 어때? 이거랑. 와, 여기 시푸드 컬도 맛있겠다 이거. 너무 예쁘다. 여러분, 저희 그냥 동네 식당 찾아서 온 거거든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저 여기서 살까봐요. 저희도 빨리 갑식다 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스몰 오케이. 야, 냐봐 거기 진짜, 진짜. 개큰 개가 있어. 봤어? 봤지? 진짜 크지? 쑥스마가 감사하다는 뜻인데요 저희가 아직 그거밖에 몰라가지고 나올 때마다 쑥스마하고 있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나는 안 찍어줘도 뭐, 돼너 뭐 실망하라고 찍으라 <웃음> 아, 근데 여기도 딱 부비가 살짝 좀 애매하긴 한데 어나 그거 먹을래 작은 거. 음 맛있어. 향새나 mm -hmm. 한 번에. <웃음> 우와 우와 멋지멋지멋지 오빠가 진짜 크지. 진짜. 이게 낯이 어쩌고고요. 이게 제가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이가 어쩌겁니다. 고기예요 고기. 동자에 치열. What is this f o r t h i s is l a w a just meatballs. Yeah. How about oh. this. s yes. yeah, this, this one? This. We're g o n to try. w h Like it. I like it actually. Last Wednesday we went t h e r with my friend Sam, b o who did? Why e h a you. Thank you. Thank you. t ate. w a t u t a u a w u a t t a e j a t e a u t 잠깐 마트에 들렀어요. <웃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경을 좀 하려고요. 아까 밥 먹고 나와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강아지들이 무섭게 생긴 개들이 계속 쫓아와가지고 진짜 소리 지르면서 달려왔어요. 너무 무서웠다. 아침에 일어났고요 이거를 음 멋지게 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 우와 이거 문 열면은 요렇게 대박이다 수영장이 있고요 요렇게 정글 속에 있는 리조트입니다 수영하러 나가려고요 어 뭔가 왜 이렇게 색감이 잘안 담기지? 수영장 뷰 여기 여기 여러분 수영을 한참 하고,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기는 했는데, 입에 100% 잘 맞진 않았거든요? 근데 빵 보니까 지금 눈이 돌아갈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 수영하고. 요거트, 주스, 그리고 너무너무 마시고 싶었던 아이스커피. 조식으로 시킨 고랭이고요 요거는 달걀 요리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에그 베네딕트도 하나 주문했어요 진짜 맛있어 <웃음> 여러분 밥 먹고 숙소로 갑니다 저희 원래 오늘 아침에 요가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냥 놀고 조식 먹다가 요가 취소!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려고요. 어! 갑도비 대박이지? <웃음> 여러분, 지금 택시 타고 새로운 리조트로 갑니다. 결국 요가는 하지 못했다는 사실. 낮에 보니까 더 예쁘다. 그런데가 어? 동네 식당 아니야어 어, 이거 내가 봤던거야 그걸로 이걸로 찾아봤던걸 구글매면서 SD카드 사러 왔어요 SD카드 사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It's a n e resort. It's so pretty. How do I do it? l e t check in first. And your room is included with breakfast and daily afternoon tea. Tea okay. pocket. Mm -hmm. This is your room card. Room card? Then and what is this for? It's for uh, unlock the room. But... So if you want to extend, you can bring it directly to massage. For that, mm -hmm. the 15% discount. 너무 예쁘다 큐콘벌 큐콘벌 근데 왜 쓰다 막았어? 고장 났다니까? 고장 났다니까? 고장 났다고? 응. 자연스럽고 큐탄보 작전의 고사람들 얘기할 때도 그러면 막 그냥 한국로 하는 거야 걔네? 킹받게 하지만 means like don't, don't make me I f u c k i hate 아 근데 알겠다 <웃음> <웃음> 머블릭. 반한 만한 것 같아, 진짜. g a m e You? m a y e me? 대박. It's <laughs> a room service menu. You have a room service menu, guest directory, and spa menu. And you have a complimentary t h u m i n a dal water <bother> and coffee and tea and fruit basket ball. And you have a one hair dryer and safety box. This is how s h <animations> <propaganda> e <weekend> <sk bubbles> s get a safety box. Your laundry press list. If you want to laundry, you l n d r y care. Oh, okay. Do you guys have slippers? Yes. This is your slippers. 아, t h 와이 귀엽다. Thank you. And this is and we have a n a n d this is our amenities about. s h o w e r cap. Oh, thank you. you. And t e n t the a l kit, and anything else. o o d soft drink, f r i e chips, and this is i t a l a 이거 저희 방풀이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두 번째 숙소에 왔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웃음> 여러분 일단은 저희 호텔 도착을 했고요. 저 메모리 카드에 있는 영상 좀 옮겨두고 요가하러 가려고요. <웃음> 여러분 저희는 이제 요가 클래스를 갈 거여가지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탑이랑 레깅스 요가하러 갑니다. 셔틀 놓쳐가지고 그냥 택시 부르려고요. 괜찮음. 계속 정신없어가지고 택시에 있을 때만 카메라 켜게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요가반에 가고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요가를 끝냈답니다 <목소리> 여러분 요가하고 나왔어요 저 옛날에 진짜 유연한걸로 한 유연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잘안되더라고요 음. 요가하고 밥 먹으러 가는 중, 조식 먹고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요가는 15,000원. 근데 생각보다 아주 괜찮았다. 사람이 많긴 많았지만 그래도 좋았다. 션스프루트 위드 맹고입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어 색깔 장난 아니다. 땡큐! 어내 취향 아니다. 빨리 해. 스프링롤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스프링롤 중에 가장 뭔가 뚱뚱한 것 같아요. 아시고랭. 아 여러분 비주얼에서 느껴지는 제가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어때? 맛있어. 수박 왔어요. 커피 너무 너무 마시고 싶었다. 수박 아무데나 있잖아. 그리 여기 카페들 다 맛있을 것 같은데? 낮에 오면 예뻤겠다. 여러분 영상을 올리려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밥 먹고 시장 가가지고 저팝 하나 사고 카페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7시 53분. 영상 방금 올렸어요. Thank <목소리> you. 땡큐. 당연히, 당연히 주스가 <웃음> 여자 거일 거라고 생각하는 킹바드. 니미나 드세요. 커피, 커피, 커피. 오늘 조식 먹고 커피 처음 먹어요. 제 브이로그 리뷰 중 <웃음> 여러분 이거 드론 샀는데요 안드로이드 유저가 아이폰 용을 샀대요 진짜 노답이죠 답답쓰 지금 누워있어요 목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약간 고통스러울 정도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응. 어젯밤에 엄청 배고팠는데 드디어 조식을 먹어요. 너무 행복해. 요 근데 친구들은 그러면 진짜 사랑이라고 할걸? 아 그래? 응. 그럼 난 다르게 생각해볼게. 이거 뭘까? 나 저거 먹고 싶어. 아뭐다 놀려. <목소리> 이 짜장면 만져줘. 진짜 나 화났다는 거야. 우리 싸우가지 쳐다본다. 정말 싸워야겠다. 왜냐면은 나는 아, 진짜 사로 누구한테 비춰 본 적이 없어 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월요일이고 평일이라 가지고 일해야 될게 조금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여기 호텔 레스토랑에서 하려고 합니다 체크아웃은 이미 했어요 여러분 일좀 하다가 여기 계단식 논이 보이는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으려고요. <목소리도> 여러분 여기 스윙 자리에 앉았는데 다 좋은데 음식 먹으려면 거의 여기 힘껏 주고 먹어요. 일좀못 아! 앉아. <목소리> <목소리> <웃음> 우리 어디로 들어가자 호텔? <웃음> 우리 신인양 <신중력> 아이폰 없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 스미냑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는데요. 일하다가 비가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캐리어를 the... 그냥 자기 옆자리에 두라고 the... 스미냑 아이컨 바이러스 by... yes. yes. 여러분 달리고 달려가지고 새로운 도시에 왔습니다. 여기는 스미냑 그리고 저 차에서 일을 좀 했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너무나 점점 걱정하면서 메일 보냈는데, 대표님이 모두 오케이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심지어 따뜻해 보여. 아~ 너무 좋아! 와 대박! 이렇게 보면은 풀이 있고요. 뭐가 맛있대 여기? 저녁 먹으러 왔어요. 소리 그냥 주수는것 거처럼. 미안. 이거 무슨 주스? 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음료가 있는데. 그래, 두 번째, 제로포. 요거는 그릴드 베지터보스 시킨 것 같고요. 밥은 기본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던 것 같아요. Enjoy your food. Thank, you. Thank you.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아, 됐어, 됐어. 그, 아... 심플한 소금과 기름. 까? 먹어보겠습니다. 소스 반반 해달라고 할것 같아. 맛없없 맛이 없을 수가 없네. 그러냐 아까 해왔네? 가리비.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약간... <웃음> 여기에 잉어가 있어요. 대박인데, 너, 저희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왔답니다. 내 생각에는 맞네, 이런 같다. 거 사면 될것 같아. 민트, 어, 민트, 그 다음에 약간 그 물리고 나서 바르는 거 없음. 이런 이런 예로 하겠습니다. 익숙한 걸로 이거 하나 살 거고요. 동남아 음료수 하나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 우붓에서 스미약으로 옮겨왔고 오늘은 사실 막 많이 돌아다니지는 않았고요. 일을 좀 하고 스미약에 도착해가지고 밥 먹고 뭐 클럽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덥고 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부터 되게 잘 쓰던 화장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서 좀짰는데 그걸로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렇게 차례대로 폼클렌징 에센스 크림인데요. 셋다 아임게 수추추 공법으로 물, 열, 음력만으로 천연물의 유용한 성분을 극대화해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동백나무꽃 추출물을 담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화장을 지워보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저 마로한 클렌징 폼으로 얼굴 씻고 샤워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 오늘 선크림을 엄청 여러 번 덧바르고 그 위에 막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렌징 오일 하고 나서 클렌징 폼을 두 번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두번 정도 하면은 막 당김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당김 전혀 없고 엄청 촉촉한 상태예요. 그리고 피부에 막 잔여물이나 이런 것도 전혀 남지 않은 엄청 깨끗한 상태라서 아주아주 아주 만족입니다. 그리고 이 에센스로 톤업 팩 해주면 은 진짜 좋아요 일단은 한번 닦아줄게요 왜냐면은 얼굴에 열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씻고 나면은 얼굴에 열이 확 오르는데 이렇게 토너로 좀 진정 팩을 해주면은 열이 확 내려가가지고 좋더라고요. 피부결이 엄청 정돈되는 느낌입니다. 이 에센스는 동백나무 추출물을 한 84% 정도 지금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흡수되는 것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스미약에 엄청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거를 많이 못했는데 밤에 나가보니까 승민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일찍 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발리 또 오면 되니까. 요거는 에센스, 요거는 크림인데요. 이 베리어코어 2종은 둘다 영국 비건 테스트를 통과를 했고 클렌징폼까지 3종은 다 독일 더마 테스트 인증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저 크림으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요렇게 제형 보이시나요? 밤에 얼굴에 올리고 자면은 너무 좋은 쫀득한 제형이에요. 요게 안티에이징 크림인데 수분감이 진짜 좋아가지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너무 촉촉해서 좋더라고요. 밤에 이거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확실히 좀 수분감이 달라요. 발리에 와서 습하다 보니 아침에 이 크림까지 바르지는 않는데 저녁에 바르고 딱 자면은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이제 겨울이어서 이거 발라주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수분이 여러분 저희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다 써가지고 환전을 하러 왔습니다 포테이토 헤드에 왔습니다 사실 오늘 비도 오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가에 있다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사테라는 인도네시아 음식을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요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준비! 근데 요거는 굉장히 이렇게 팬시하게 나왔네요. 약간... 팬... 저기었나 아무튼 그런 볶음밥입니다. 인도네시아 음식. 밑에 이이거요 <목소리� decline> 음음음 <이> 음음 여러분 젤라또 먹으러 왔어요. 저는 솔티드 카라멜이랑 패션후루츠 시켰답니다. 뇌물이 right. right. <soaked> yeah, yeah, yeah. 맨몰이... 용량 없... <웃음> right. 빨면 돼. <이> 너무 좋아. 여러분 저희 진짜 옷널 부러뜨리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자랑 이런 것까지 이렇게 치워주셨네요. 그리고 안방도 진짜 급하게 나가느라 진짜 지저분했을 텐데. 깨끗! 화장실! 깨끗깨끗! 깨끗. 와 진짜 대박. 너무 깨끗해요 지금. 행복 그 자체 <목소리> 여러분 저 외출하고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요 먹거리를 끼고 나갔답니다 요것도 위아몬즈에서 보내주신 제품이에요 예쁘죠? <목소리> <목소리를> <원>. <목소리를> 내가 할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 아침이고요 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던 플로팅 조식을 신청을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발리의 클리셰 뭐? 감사합니다 저 아아는 쏟아버렸어요 아마 <웃음> 이 수영장에 아아가 들어있을 거예요 Okay, 내가 먼저, 넣어도고 응. 먹어야 돼. <웃음> <웃음> 뭐 <쉬면서> 먹어야 돼? 응. 내가 먹어야 먹어야 돼. 내가 먹어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고 먹어야 돼. 먹어야 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여러분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이거 비, 비프였나? 타르타르를 투나. 시켰고요. 튀나 타르타르랑 이거는 애플케이 그리고 저는 또 다이어트 코크 제로 코크를 시켰습니다. 어때? 꿀 넣으니까 어떠세요? 훨씬 수... 너무 많있어 내 취향 도시 아니야. 진짜? 그 취향이었던 도시를 말해주 돼. 음, 제일 맛있는데, 빨 빨리... 프랑스 버전, 이탈리아 버전 막 등등 버전이 좀 달라. 음! 너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요거는 오징어 먹물 리조또고요. 이거는 평이 엄청 갈렸는데 그래도 맛있다는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믿어보고 싶었어요 이샤 음 네네 진짜 내가 <웃음> 생각보다 환경이 안 돼가지고 이 점에서 잘 체크해서 응? 음, 그냥 드립 친구야 여러분 혹시 쇼핑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비키니 입고 왔는데 시간 안 돼서 포기 그리고 요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목걸이 오늘도 하고 나왔어요